<웃음> 화재 경보기입니다. 화재 경보기.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는 본체가 나옵니다. 먼지 방지 캡을 벗겼고요. 이게 본체입니다. 이 본체가 작동하게 되는 원리는. 이 본체에 그 연기라든지 그 불이 간지가 되면 커다란 경보음이 올려서 그 경고를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화재경보기요 이거의 전원은 독립전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열리면 건전지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배터리를 쓰냐면 이 9V 배터리 혹은 이런 일반 건전지들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전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 되어있습니다. 일반 어, AA 건전, 건전지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잘따져가지고읽 보시면은 어, 건전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재경보기 장치가 그제 성능을 내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이거를 한 2-3초 누르 있으면은 이 장치에서 경보음이 나는지 않는지, 안 나는지 안 나는지 고장 나는지 확인이할수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소리가 크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테스트를, 테스트를 한 상태이고 이게 건져질때 빼면 소리가 안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이상이 없다는 표시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본체와 그 마운트 기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빼면 분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마운트가 위치하게 되는 곳은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천장 부분에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벽면 아니면 천장, 자실이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못을 벽면이나 천장에 천장에 그 피스를 못 피스를 박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치게 이런 식으로 걸쳐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못이 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이 들어갔으면 이런 식으로 걸쳐 가지고 돌리는 거죠. 이 어, 요거 요못 못을 박는 방식은 벽이나 천정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는 벽을 그렇게 훼손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거는 벽에 붙일 때 그냥 간단하게 한번 꾹 눌러서 박아버리는 그런 벽에 그 박는 티스입니다 이게 이런 같은수같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벽에 걸으시고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으셔도 벽 벽에 걸이 벽걸이 시계처럼 벽걸이 시계처럼 이 걸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걸려요. 여기 있는 이 구멍은 제가 일부러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를 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벽걸이용 피스를 여기다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주면 이런식으로 식으로. 이런 변경됩니다.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위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자 이런 화재경보기를 알아주시는 것도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4대 설치했습니다. 제 작업 공간에 컴퓨터가 4대 있습니다. 이 4대가 2대가 이렇게 한 줄씩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 위에 화재 경보 장치 알람, 큰소리로 알려주는 경고장치 두제를,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가 나중에 오래되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또 만에 하나 과부하를 먹어버리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들이 나중에 타버려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빨리 알아차리고 경보음을 내주는 장치가 이 화재 경보의 장치입니다. 요즘 컴퓨터 사시려면 그래픽 카드가 급히 빠지고 본체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컴퓨터도 비싸뿐더러 거기에 컴퓨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화재경보기 하나 별도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죠. 이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은 이 화재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한 식으로 이렇게 부착한 거고요. 이런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벽걸이 시계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 걸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치해도 상관은 없지만 요점은 컴퓨터에서 올라오는 불이나 연기, 연기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윗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 공간에 설치된 컴퓨터와 그리고 화재 경보기가 위치한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재 경보기를 별도로 하나씩 정도는 컴퓨터 근처에 설치해 주시면 안정상, 안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